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 0 5 h l o v r 0 5 love letter. 105th love letter. 105th love letter. 1 0 5 h e letter. 105th love letter. 105th l o v t h o e m e t s a g h e letter. 1 0 o v e l e 0 o t r t h o e t r h o e r c h o so l r t o l r t h l e r h o e l r h o l r t l o v l l o o r t o r t o As a mother comforts her child, so I'll comfort you. 엄마가 comfort는 이제 위로, 위안 이런 명사로도 쓰이고 위로하다 이런 동사로도 사용되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As a mother comforts her child, so I'll comfort you. 예, 하나님께서, 신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런 멋진, 표현입니다. 이사야를 또 하고 있네요. 이사야. 이사야는 어, 그약의 여러 선지자들, 프 r o p h 라고 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어, 가장 생생하게 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역시 저도 바쁘게 지내기도 했지만 어떤 말씀을 할까 계속 생각을 해오다가 오늘 뭐 최근에 또 저의 경험들 어, 그리고 오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른 이미지는 사실 오늘 제목이에요 엄마같이 돌보는 사랑 개인적으로 저도 또뭐 힘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또 이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어그 그러면서 그제 머리를 딱 쳤던 것은 아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자식을 돕기 위해서 신이 주신 자식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아군이구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예. 제가 오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2년 몇 개월 정도를 일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랬잖아요 그때 이제 선배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 뭐 전도사 목사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아 이제 영원한 내 편을 얻는 것이다. 지금 얘기해도 참 인상. 지금 얘기하는도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예. 어 그러면서 이제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웃음> 지금도 그분이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 계신 것 같은데 어, 좋은 분이에요.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오늘의 교회에서 이 장애인 부서를 어그 사모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맡고 계신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해맑으신 분인데 순수하시고 어쨌든 그 영원한 대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위로가 됐던 표현이 뭐였냐면 어 겸손한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어 이렇게 목회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사 목사 뭐 이런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 뭐 저는 지금 그런 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어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더 훌륭한 사람을 허락해준다, 이런. 어떻게 들으면, 여자, 사모님들이 들을 때는 별로 좀 기분이 나쁠 얘기일 수 있는데, 어, 그니까 그, 남자가 더걸더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몇 번의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 뭐, 하여간, 이예 그런 기회들을 제 발로 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뭐그 또한 그건 짧은 저의 생각이고 예어 어쨌든 예미나리란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어 어떻게 이 말씀을 도입부분을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최근에 봤던 화제작 미나리라는 영화 가족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참, 코로나나 이런 거로 전 세계가 많이, 특히 미국이 많은 사상자를 냈잖아요. 엄청난 인원이 이제 코로나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족, 미나리라는 영화를 뭐 제가 자세히 스포일을, 스포 여러분, 여러분의 보는 재미를 제가 망쳐놓지 않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끈끈한 그런 가족을 다룬 영화인데, 미국 사람들도 되게 터치가 깊었나 봐요. 그래서 어, 미국의 이민 간 한국 가정의 이야기인데 어, 아카데미 6개 부문의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제가 이거를 녹음하기 직전에 찾아보니까 속보같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나무주연상, 뭐 여우조연상, 뭐 윤여정 씨, 그리고 스티븐 연 요즘 한국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워킹 데드라고 미국 드라마 센세이션했던 그 드라마에 어, 나왔던 친구죠. 예.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나무 주연상을 스티븐 연이 받으면 대박이. 어쨌든 여기서 저도 몇 가지 영화를 보면서 좀 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녀의 다른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이제 그 농장을 운영을 하는데 정말 죽거로 고생을 하는데 잘안 되니까. 이 남편인 이스티민연이 연기한 이 남편이 그 어떻게 뭐 황무지 같은 데아 아니 황무지는 아니었죠. 이제 비옥한 옥토라고 생각해서 가서 농장을 이제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리라. 처자식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갔겠죠. 스포일을 하고 있,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어쨌든 계획이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내한테 자기 계획들이 이제 실패할 것 같으니까 어, 인자는 네가 애들 데리고 나를 떠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니까 여자가 이제 아내가 시겁하죠. 아니 당신 그게 할 소리냐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는. 근데 저도 한 남자로서는, 어, 저도 과거에 뭐 그런 비슷, 비슷하진 않은데 약간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사실 그게 잘못된 말임에도 책임지고 싶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뭐 처자식일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생길 수 없을 것 같은 계산이 설때 그런 상황이 될때 무력감에 빠지게 되니까 어 사랑하는 자기와 직결된 처자식들이라도 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도 자기를 떠나서라도 더 행복 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하는 말이라는게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남자분들은 무슨 얘기지 인아실거예요 뭐 이런 말은 하면 안되겠지만요 그래서 아내는 뭐그 말에 절망을 하죠 예,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 상황도 비관적인데 남편까지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음, 어떻게 보면 공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또 자기의 몸, 목숨을 던져서 가족들 지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또 남편을 살리려고 이제 참그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좀 애잔합니다. 예. 어,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 돌본다는 것. 예, 엄마같이 돌보는 사랑이 뭐, 뭘까 윤여정씨가 또 할머니로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리얼리스틱하게 사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 위로한다는 것 오늘 제목처럼 c o m f o 위로한다는 것 어머니가 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할수 있는 남편에게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나리란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에게도 나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고요. 이제 맞벌이를 어릴 때부터 하셔서 아버지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버지를 돕느라고 어 굉장히 바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뭐 아버지가 맨날 뭐 나이 드시니까 그렇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없었으면은 뭐, 나도 뭐, 진작에 없고, 뭐, 우리 가정도 없고, 근데 제가 볼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 아버지가 이거 혹시 들으시면 어머니한테 더 잘하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좀 좋은 데좀 많이 놀러 데리고 다니시고요. <웃음> 예. 어 저희 부모님이 가끔 들으시는것 같거든요 예어 근데 이제 하여튼 바쁘셔가지고 저는 거의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가 가장 늦게까지 이제 집에 뭐 나이들어서 신학대학원도 가고 막 이래 가지고 그 대학생 이후 대학원생 이후 이원가 대학원생 이후 가 이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독립했다가 다시 집에 와서 이제 대학원 때 다닌 것 같은데 신학 대학원 시절에 예 맞아요 그때 이후까지도 했던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가 바쁘시니까 저의 식사라든지 이런 집안 그런 예 열로 하신데도 예 부모님 너무 바쁘시니까 저를 챙겨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머니 가저 돌보는 사람을 생각하면 뭐 저를 낳아 주신 어머니와 또어 바쁘시니까 집에서 정말 예또 그럼 수발 듣 수발을 들어주신다고 그래야 되나 밥을 챙겨주신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을 떠올리게 돼요 예. 어... 할머니 돌아가셨고요 천국에 가셨고 예.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 이제 아버지를 돕느라고 자녀들 특히 이제 저도 저를 포함해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다고 그런. 충분히 돌보지 못하셨다고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미혼이니까 어 저를 챙겨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어 자주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고 다른 형제들이 뭐 챙겨주면 저한테도 막 나눠서 주려고 굉장히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자주 카톡을 보내세요. 너가 좋아하는 거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지나가는 근처에 오면 은꼭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이게 어머니의 그 돌봐주는 마음이죠. 예. 차려주고 귀찮은 건데도 가면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지, 자주는 못 가고 타이밍이 일하느라고 안 맞는 경우들도 많아서 가끔 이제 가면은 저는 사실 아주 뭐 포식을 하고 큰 위로를 받죠. 어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옆에서 야 너를 너 보니까 엄마가 얼굴색이 좋아진다. 아들을 보니까 그냥 자식을 보니까 엄마가 그냥 힘들어하시다가 신이 나가지고 요즘에 엄마가 뭐 몸이 좀안 좋으셨는데 너 보니까 굉장히 참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신 뭐제 나이 또래 뭐 저희 동기들이나 이런 거 그런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신께서 조물주께서 참 신기하게 만드신 것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날 때도 자식을 잉태할 때도 뭐 임신했을 때 출산 출산할 때다 힘들게 하고 또 키우는 거뭐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하고 또아 자식이 나이 들어서도 그거를 돌보시는 거를 굉장히 사명과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제 정상적이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좀예 굉장히 기쁘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변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제 친구들 부모님을 볼 때도 음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그래서 내리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 내리사랑이 참 가장 신비로운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신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소중한 존재, 관계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 어머니의 이런 역할에 대한 말들은 뭐 속담이나 좋은 말들은 너무나 많죠 뭐 아버지에 대해서 당연히 있지만 어머니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부부도 헤어지면 남남이란 말을 저희가 듣잖아요 그런데 어, 어머니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자기 몸으로 정말 고통 중에 출산을 해서인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잘못되었을 때 따끔하게 꾸중을 또 어린이 어렸을 때일수록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어, 도와주시고 물실, 물심양면으로 오늘 이사회에서 66장 전반부가 예, 사랑하기에 벌을 하시는 참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잘못된 고집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즐겁게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그를 즐길 정도로 한다는 차하니 그러니까 그냥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드세요 따끔하게 벌을 내리세요 그렇지만 66장 후반부는 또이 달래시는 예.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그냥 잘못된 고집부리다가 회초리 맞고 눈물 쏙 나오도록 맞고 뉘우치면은 또그 모습이 측은해 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달래 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66장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 읽어 보세요. 예. 전반부는 또 인상적인 멋진 표현들 나와요. 하늘이 나의 드론 보좌죠 땅이 나의 푸스토. 예. 발등상이란 표현이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렵죠. 발등상이 뭐지 막 이런 팔 받침대예요. 푸스토. 예. 하나님 스케일이 조물주의 엄청난 광활한 광대한 스케일 그러니까 그 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가 지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쉴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스케일, 능력 이어지는 말씀은 예, 내가 가장 트레저 보물같이 아끼는 존재들은 그런 나의 큰 존재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헌부란 겸손한 존재들이다. 아, 저희가 이제 서로가 그런 존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때로는 꾸중하실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트램ble이란 표현이 정말 두려움에, tremble with fear, 두려움에 떨수 있는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게뭐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든 또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합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 66장 전반부 예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맨날 제사드리고 희생, 재물 바치고 그럼 뭐하냐 딴짓하고 있는데 예,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데 어, 쇼한다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가장 꾸중하신 게 위선이죠. 막 거룩한 척 착한 척 예, 희생하는 척 그러나 어, 사실은 예, 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지만 싫어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나 예,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디스커스팅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역질이 나온다는 거죠. 디스커스팅 오죽하면 디스커스팅하다는 표현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너희를 벌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벌하세요. 이스라엘도 정말 예, 성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끼고 살던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예. 어근데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무시되고 자신의 사랑이 가볍게 여겨진다고 생각될 때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잘 알잖아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가 내가 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일부러 할 때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너 때문에 속상하다 그래서 네가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내가하면 네가 가장 싫어하는 걸 내가 알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뭐 깨어지는 사랑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 이사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후반부에 드러난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은 참 미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따끔하게 벌을 내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어머니와 같이 위로하고 너희를 챙기고 예, 책임지고 도와주고 싶다는 고백을 또 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참 다행입니다 예.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어머니와 같이 돌보는 엄청난 내리사랑, 창조주의 사랑, 주물주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더 겸손해지고 모든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리고그 가르침을 정말 예, 받아들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을 따끔하게 체벌하고 벌한 후에도 예, 위로하시는 따뜻한 신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더 깊이, 깊이 느끼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